이렇게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요 안녕하세요. 이 옷을 안 갇혀 입어서 꼭 갇혀 입고 다시 인사드릴게요. 네. 이거 의스트 <susur> <susur> <susur> 제대로 출연하신 겁니까? 아, 왜사가왜 목숨을 걸었단 말인가? 아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. 어, 뭐 하는하하하 매번 일할 때마다 똑같지만 음. 새로 나올 때마다, 새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약간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설레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사극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고 또 제가 처음으로 임금, 왕 역할을 해서요 <웃음> 이걸 잘 소화할지 아직 뭐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